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뽀빠이 이상용 근황 공금 횡령 누명 사건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1990년대에는 뽀빠이 이상용이 이끌던 MBC 우정의 무대가 전국 국군 장병과 시청자들을 웃기고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한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한 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고려대 학생군사교육단 5기 육군 중위 출신인 이상용은 작지만 다부진 체격과 구수하고위태 있는 진행 솜씨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지금 보이세요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973년 MBC 유쾌한 창백전으로 방송 데뷔한 이래 KBS 어린이 프로그램 모이자 노래하자 16년 라디오 위문 열차 15년 MBC 실버 프로그램 늘 푸른 인생 11년 k b s 두 출발 동서남북 9년 우정의 무대 7년 등 맞는 프로그램마다 장수 MC로 활약해 왔었는데요.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현재 70대의 나이에도 전국을 돌며 오일장 노래자랑 MC와 강연 등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기도 했었죠.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한편 뽀빠이라는 애칭으로 전국민적 사랑을 받은 이상용이 과거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국민 프로그램 무정의 무대 MC로 활약했던 이성용은 방송되는 MBN 아공이 마이크의 황태자 전설의 MC편에 출연하기도 했었죠.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날 방송에는 그를 둘러싼 논란의 진위에 대해서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이스웨어에 등록하세요. 한편 이성용은 난 태어난지 1년만에 돌장치를 한게 아니라 땅에 묻혔다고 말해 주위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날 MC들은 체구가 작은데 몸이 다부지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튼튼한 체질이냐고 물었고 이에 예.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성룡은 저처럼 약한 체질도 드물 것이라며 약해진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11세라는 이른 나이에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지금의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이어 집안 사정 때문에 어머니가 홀로 저를 기르셨고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그래서 남의 집 헛간에서 돼지죽을 훔쳐먹었을 정도였습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당시 어머니가 재혼하길 바랐던 외삼촌들은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저를 데려다 선에 묻었고 그런 저를 이모가 발견해 구해준 덕분에 기적적으로 살수 있었다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한편 이성용은 공금 횡령 누명의 여러 번 자서를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의 한국어 음성 합성기 보이스 텍스트입니다. 억울함에 자해까지 하고 한정 눈의 시력을 잃을 정도로 고통받았다고 털어아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이상룡은 우정의 무대 MC로 맹활약하던 당시 심장병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기금 마련 단체를 꾸린 상태였다고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그런데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기금 횡령 의혹을 제기해왔다고 하는데요.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화천의 한 행사장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하는 그는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결국 사건은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잠시 방송계를 떠나야 했다면서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이어 83억의 기금을 모두 500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위해 썼었다.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영수증도 있다며 다시 한번 억울함에 감정이 북받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출생 나이 1944년 04월 02일 충청남도 서천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학력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고려대학교 산림자원학과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소속이 메이드. 등록하시려면 보이스웨어로 연락주세요. 데뷔 1973년 MBC 6회 한 청백전. 이 버전의 동시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 배우자 윤혜영, 아들 이재륜